여러분, 헌터 파이어!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, 바로 바로 바로 두 번째 고질를 잡아서 먹어보자. <웃음> 왜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? 워왜 이렇게 시끄럽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요. 여러분들 덕에 드디어 두 번째 굿즈가 나왔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첫 번째 굿즈 했을 때는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흰색 티셔츠, 검은색 티셔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요두 번째 굿즈는 뭐냐면요. 바로 읽어봐야 요 리발레끼 아니 레끼가 네. <웃음> 어딨어 다시 <웃음> 리발레끼야. <웃음> 너그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냥? 맞아 태일애꺄 리발라삭라삭 그렇지 자 여러분 리발라삭라삭 후드티가 나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에게 제가 좋아하는 후드티가 나왔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리발라삭라삭 후드티는 회색이랑요 자요 검은색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나 쇼스트 같지 않아? 자, 여러분 오늘 제가 판매할 상품은 뭐냐면 바로 유튜버 허터파이 리발라삭라삭 후드티입니다 자 색상은 회색 하나 검은색 하나 그거는 그냥 지하철에서 그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 <웃음> 네 여러분 자 잠깐 주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회색인 후드티입니다 자 요거는요 세상에서 가장 검은색의 후드티입니다 가장 <웃음> 회색이요 <웃음> 아무튼 여러분 요 두가지 굿즈를 발매를 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됩니다 자이 후드티의 구매 링크는요 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오른쪽 하단에 더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요새 이제 택배를 시키면은 뭐 하루 이틀만에 오잖아요 근데 자요 상품은요 주문이 들어가면 만들어지는 커스텀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조금 됩니다 한일 1주일에서 2주 정도가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냥 딱후드티만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번에 제 친필 사인 100장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200장 선착순 200분께 제 친필 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인은요 옛날에는 뭐 여러가지 이렇게 적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제 얼굴이랑 몇 번째로 사셨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매 감사합니다 리발나삭나삭자 요렇게 사인 딱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구매 감사합니다 리발 나사를 이렇게 200번째까지 딱 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그냥 틱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사주세요 할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저번처럼 자요후드티가 맞는 코디를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요 코디는 다 은혜가 해준 거거든요 자 왜냐면 은혜가 은 그.. 박처왜왜 저... 왜?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터. 아주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였어요 <웃음> 아니야 나 진짜 어시였어 그냥 <웃음> 밑에 제일 막내 뭐, <웃음> 소리가 왜? 너 진짜 긴박했구나. 어. 굉장히 유명한 스타일리스트. 아니야, 아니야! 그냥 나불행이었어. <웃음> 굉장히 나불거리는 스타일리스트였는데. 그래도 거의 실장 가기 직전까지. 아니야!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. 자, 여러분, 그래서 요두 개의 굿즈에 대한 룩북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아참! 심약자, 노약자, 임산부 지금 바로 뒤로 건너가게 하세요. 위험해요. <웃음> 아 진짜 못빠지겠어 못참겠어? <웃음> 어. 아나 편집할 때 이거 제가 편집할 거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얼마나 렉시할지 으 진짜 어. 와상방이도 <웃음>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잠깐 정신 차려 봐 괜찮아? 일로 올 거야? <웃음> 이상한가봐 자 그러면 회색 후드티에 맞는 바지 세벌 그리고 검은색 후드티에 맞는 바지 세벌딱 요렇게 아주 유능한 스타일리스트 은혜가 준비를 해줘가지고요 <웃음> 자 요걸로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회색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후드티는 대중적으로 회색을 좀 많이 입잖아요 아니지 흰색 티 아니고? 아야너 방금 어디 찍냐? 뭘너 방금 카메라 좀 밑에 대고 얘기하지 않았어? 아예 못 봤어 뭐를? 뭘 쳐다보고 싫어가지고 방마 <웃음> <웃음> 이거 너무 안심하게 쳐다보 자 여러분 후드티 안는 이너를 이런식으로 입어주는게 훨씬 더 후드티 핏이 잘살거든요 <웃음> 안녕하세요 자그 위에다가 요거 리발라삭라삭 티를 딱 입는데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왁스 바르고 나서 이제 옷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때는 머리안닦게 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지? <웃음> 아니지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아, 벌려 이렇게 아. 보세요 엄청 유능했습니다 나만.. 나만 <웃음> 안, 안 만났으면 대성했을텐데 <웃음>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싸 이렇게 뭐야? <웃음> 아 몰라 리바 그냥 뭐다 입고 머리 만지세요. 마찬가지로 아, 여러분 사이즈는 스몰부터 2XL까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입은 게 2XL 사이즈거든요. 굉장히 지금 오버핏하게 딱 나오죠. 또 여기서 제 몸무게랑 뭐키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키가 제가 187에 몸무게가 65kg의 근육량이그라고요키 <웃음> 178에 몸무게가 지금 딱 몇이야 나? 98 <웃음> 이미 <웃음> 나는 버큐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계속. 몸무게가 <웃음> 딱 90입니다. 딱 90. 에. 로와 봐도. 야, 너 뒤졌어. 아직 한발 남았다. 아 후드가 무거워요 이거 아니, 93kg인데 좀 빠졌네 개소리 하지마 진짜 다이어트 성공 <웃음> 진짜 여러분 역대급으로 찍고 있는데 이게 뭐그러면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너무 많이 봐주시고 뭐야 보면... 나 때문에 아니었어 아, 아니지 너무 좋아해 주시셔고 너무 행복해서 그럽니다 절대 은혜 때문 아니에요 아너 때문도 있지 아니야 됐어 필요 없어 <웃음> 쟤 뭐해 <웃음> 이렇게 질투심을 계속 유발해 줘야 p e p 가 p e Pepe, Pepe, Pepe, p e 주 이거봐 진짜 성공한거야 지금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자 첫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키입니다 제가 카키색, 베이지색, 네이비색 약간 라메카지 정도의 색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맞다 이거 야, 양말 좀 갈아야 되지 않냐? 그거 내거야 빨리 벗어 군대를 다시 가보는게 어때? 너안 기다릴거잖아 바람필거잖아 뭔 내가 그런 사람이야 <웃음> 야상마 먹어라 안돼 그거 무좀 걸려 자 여러분 이런식으로 그냥 입으면 은 깔끔하게 입니다 센스입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더 필요한게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요 자요 다시 던져 여기에 정확하게 안착시켜 알겠어? 네. 자 엔지.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필요한게 딱 있습니다 바로 뭐냐? <웃음> 좀 감정 들어가지 너? 아니야 내가 봤는데 이러고 다녔네자 <웃음> <는데? 웃음> 요런 비니 하나 딱해가지고자 요런식으로 딱 써버리고 다음 밑에 한번 싹틀어오세요징 어이구 야 여기를 이렇게 <웃음> 시 <받으시면>. 아우 <왜? 웃음> 아 혀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? <웃음> 아왜 이렇게 <웃음> 화가 난거야 아우 혀가 아까부터 진짜 <웃음> 너무 싫어 <웃음> 자 여러분 요런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딱 이쁘면 됩니다 어, 예쁘다 <웃음> 카메라 예쁘다 자, 여러분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어때요? 너가 봤을때는? 유능한 스타일리스트가 봤을때 좀아 근데 후드티는 무난하게 입을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? <웃음> 후드티에 무조건 무난할 수 밖에 없다? 응. 아니지 후드티도 망가질 수가 있지 잊어봐 내 후드티 입었을때도 이렇게 령신이 될수 있다고 보여줄게 아니 왜 령신이 되려고 하는거야? <웃음> 아니 근데 그건 바지를 그... 안 잠궜잖아 안 잠기는건데? <웃음> 어때? 령시 같지? 어거봐 여러분 호드티도 잘못 입으면 령시처럼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아니 그건 바지가 이상하잖아 우선은 바지를 누가 그렇게 입어 <웃음> 아빠리 제대로 입어봐 그래도 이상하지 아니 내려봐 내려봐 싫어 임신한 거 아니야? <웃음> 여보 객관구좀 잡아와요 먹고 싶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하게 자 이런 럭바지 이게 약간 와이드핏 럭바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런 식으로 딱와이드핏으로 그냥 이거는 입는 거예요 편하게 아마 쭉 올려줘 켜넣어라. 음. 아까 그게나 이게나? 난 아까 그거. 나는 이게나? 너가 왜 스타일리스트 그만두는줄 알겠다. <웃음> 자, 근데 요렇게 하면 머리 여기서 포마드 같은 거 어울리잖아요. 약간 이렇게 내린 머리 있죠? 요런 내린. 이질레왜어 <웃음> <웃음> <너> <웃어? 웃음> 여러분, 저는 지금 제가 안 보이거든요. 카메라 은혜가 들고 있어서. 저렇게 내린 머리라거나 포마드는 지금 요 복장에서 총맞치 하지 않을까. 그럴때또 뭐가 필요하냐? 자, 요런 초록색 계열의 모자 있죠? 요 총바지색이랑 요 초록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그냥 딱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써주나. 근데 약간 여기서 분위기를 조금 잡고 싶어요. 그러면은.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게 약간 범죄사 아니야? 그러다가 어 저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면 얼굴 이렇게 보여주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때 무난스 길가다 봤을 때 호불호 없는 무조건 호 그리고 여러분 여기 리발 나삭나삭 써있다고 아 저거 어떻게 사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왠줄 아세요 아무도 안봐 아무도 이거 안읽어보요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는 위에 또 걸쳐야 되잖아잘어울린거 맞지 자 기다려봐 형이 딱 골라줄게 이, 있어 가만있어 너 가지마 가면 너 알지 너 담배 핀거다 말할거야 엄마한테 내가 자 요런 쇼파가 있죠 그냥 요런것딱이게 입으면은 이제 조금 더 스타일리스트 해줄 수 있지 사실 이게 약간 위에 아우터가 있으면은 좀더 이제 살아남 어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뭔 <웃음> 개사야 <멍게 해서. 웃음> 요런 식으로 딱 가서 번호 는다 100% 다 따입니다 내가 따여봤어 네가 내가 따여봤어 니가? 네가? 따여봤다니까 네가? 내가 따여봤어 네가? 야 영상으로 한번 봐봐 영상 봐봐 저기요 네? 스타일이 마음에 드셔서 그런데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? 네안 돼요 왜요? 너무 못생겼어요 저머리 꺼지세요 야 뒤질래? 대본 이거 아니잖아 영상 봤지 영상 봤지 내가 따네자 마지막 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베이지 자 요것도 물론 와이드입니다 바지가 너무 밝아 너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모자를 빨리 쓰고 와봐 여기서 어떤 모자를 써야 될까? 비니 가져와 비니 네 손에 있잖아 자, 이거 그냥 호불호 없는 네이비색 비니 어때? 응어 굉장히 만족했다 지금 유능한 스타일리스트 <웃음> 만족했어? 아니 여기에 이제 신발을 어. 신으면 아 오케이 신발 여기서 한번 신어볼게요 안되지 자이 제가 아끼는 반스 신발이거든요 미국가서 사온거예요 그냥 이 러그에 야 예? 아 이거 곰팡이 제들 위해서 이 정도 못하시나요? 어네 아니요 할수 있어요. 아니, 아니,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<웃음> 아니요 자 그래서 상만이 오줌바지를 깔고 이거 요런 느낌 어때 은혜야?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예쁘면 은 러그에도 발을 한번 디려어 디뎌도... 안돼 자또그런 홍퐁홍 닿았어 안 닿았어 는 만큼 걔 처음 는 거야 야 신발이... 바닥 고추 <웃음> <사렸어>. 아! 아! <웃음> <코치> 많이 사주세요 <웃음>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회색 코드는 코디 합격지에고자 이제 검은색 코드 한번 가볼 건데 신발 좀 벗고 올게요 야 진심 진 내가 닦을 줄좀 세네 이거 못 참겠는데 이 <웃음> 아, 미안해 미안자 요것도 사이즈는 투 X 스라이즈랑 똑같습니다 이봐봐삿겹직여겹자 <웃음> 여러분 첫 번째로 그 올블랙 착장이 있어요 자 그냥 렇게 나풀나풀한 느낌을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? 자이렇게 그냥 딱 입고 자 그냥 요런 식으로 그냥 딱 입고 나가면 어때? 별거 좀 호불호 없지 사실 어너좀 어, 만족하나보네 여기서 신발 약간 포인트딱줄수 있는 거 근데 요 신발은 저만 포인트를 좀줄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뭔데요? 아 이거 진짜 공개 안 날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아이 신발 공개되면 이거 너무 많이 팔릴 것 같아가지고 아 곰팡이야? 뉴발란스 갑오징어 먹물 에디션 빨리 갖다 놔 어? 빨리 갖다 놔 싫어 싫어 아너 진짜 나집 나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진짜로? <웃음> 땡큐 그거 왜 신는데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가 <웃음> 아 잠깐만 들어봐 아그거 신지 아, 마와 한번만 들어서 아 싫어 <웃음> 내가 너 걸고 여기에서만 있을게 절대 안 나가게 그러니까 뒤에 가서 찍어줘 가만히 있어 지금 딱 뭔가 그 느낌이 좋거든 분명히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? 요 바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거야 저번에도 맞아 티보다는 바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기분나빠서 지금 걸어 나가려고요 야! 아나 <웃음> 진짜 이거 카메라 던져 어 미안 어이구 <웃음> <웃음> 자 여러분 다음 바지는 뭐냐면요. 자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요흰 바지입니다. 저도 다리가 두꺼워서흰 바지 아니인데 바지를 좀잘 찾으면요, 괜찮은 핏에 요런 흰색 바지를 딱 만나실 수가 있어요. 아 요건 그냥 딱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바로 그냥 딱 번었다고 누가 봐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걸으면은 패피잖아 맞지? 어. <웃음> 너왜어할때왜 어, 호흡 들어갔어? 아니 뭐. <웃음>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검정색이 나는 더 예쁘다. 후드가? 응. 아왜 유능하지 않았는지 알겠다. <웃음> 나 유능한 적 없고 나 그거 하면서 뭐된 사람도 아니고 아씨 아! 저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조금 주고 싶거든요 너는 무슨 색깔 하셨어요? 우리 하나 둘셋 하면 하자 하나, 하나 둘셋 둘, 둘, 파란! 오헐 진짜 안 짰어요 여러분 그지어 아니면 초록 헐그 다음 하나 마지막 해보자 하나 둘셋 검정! 검정. 소름이다 어떤 색도 짝짝꿍 헐, 개웃지, 방 아, 이거 우리 같이 만들어 온 거잖아. 근데 우리 둘만 하고 싶지,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실 창피했거든. 또 생명은 짝짝꿍 해요. <웃음> 파란색 신발 한번 신어볼게. 요 아, 예쁘다, 이거. 내가 지금 여기 비친 걸로 봐도. 아, 아 이거 좋아. 좋아. 요 패션. 어, 나 여기. 나 이거랑 올블랙. 여러분. 아주 유명한 실장이 되기 직전에 스타일리스한테 지금 들은 픽입니다, 여러분. 맞아요, 픽에. 맞아. <웃음>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한번 입어봤는데 요거 외에 그냥 후드티는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은 것들 외에 다른 것들도 뭐 코디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코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진짜 여러분들 제가 후드티를 굿즈를 꼭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진짜 만들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예전에 반팔 티셔츠는 이제 단가가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했는데 후드는 약간 단가 가격이 있더라고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업체를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더 있고 그래서 멋치멋치라는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제 굿즈를 보실 수 있어요 있는데 판매 가격은 45,000원입니다. 그리고 참고로 제 유튜브 스토어 목록으로 가시면 또 거기서 바로 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주 유능한 스타일리스트의 코디를 또안볼 수가 없잖아요. 왜냐면요 남녀 공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커플티로도 많이 입을 수 있거든요. 그럼구투엑스라지잖아 맞잖아. 맞잖아. 어깨만 맞고 <막고> 다 커. <웃음> 아, 내려놨구나. 어? 아 이참에 헬스나 할까 생각 <웃음> 중이야. <웃음> 자, 여러분, 은혜의 루프 가만 보도록 할게요. 자, 김인혜 씨 나와주세요. 자세 잡는 아 <웃음> 아, 거 봐라. 야, 상황이 산책 하잔다 야. 야, 자, 새내기로. 어, 여보세요? 어, 어, 가고 있어. 어, 강의실 어디라고? <웃음> 아, 이 반려견 <발령> 괴롭다. <웃음> 아, 너 닮아가고 <얼마> 있어. <웃음> 자, 여러분, 은혜가 뭐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쁘게 차려 입었는데, 왜 유능하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겠습니다. 아나 안해 나후드때 별로 안 좋아해 <웃음> <웃음> 그럼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사인도 한번 보여 드려야죠 사인 지금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잠깐만 여러분 왜 입이 세무냐고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해하셨죠? 많이 사주세요